짬고, 짬고, 응. 짬고. 응. 빨리 쳐, 더 빨리 쳐, 더 빨리 쳐. 빨리 쳐. 이렇게 손봐봐, 또 매매해 진짜. 여기 짬고, 짬고, 짬고. 빨리 쳐. 고? 시-작! 눌러! 그렇지! 그렇지! 딱. 괜찮아! 야 어, 오른쪽 어깨 따라갔다 근데 응. 네. 이거 잘못 쳤어요! 응. 아 그래도 모양이 훨씬 좋아지고 있어 지금 <웃음> 아유 따라가니까 따라와, 따라와, 목이 성하지 않지 머리 잡아놨는데 어깨 따라가면 이런 느낌 나 근데 어깨가 안 따라가야지 손이 이렇게 올라가거든?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만 알려줄게 자 왼손이 잡고 있어봐 왼손 왼손이 여기서 아까 여기 앞에 누르는 느낌으로 나올까? 손바닥이 누르는 느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? 체가 이렇게 먼저 나갈 수가 있는 우리 이거 했던 거야 음. 자 기억나지? 근데 음. 얘가 이렇게 누르는 느낌이 전혀 아니지 만약에 음. 앞에 벽이 있다고 하면 음. 자 여기서 그래서 손바닥이 이렇게 앞으로 누르는 느낌 나면 체 앞으로 나오지? 음. 자 그대로 있어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눌러 그렇지 그렇지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뒤로 그렇지 이렇게 체만 얹어주는 느낌인, 한번 가져볼까? 자, 근데 이렇게 하면 아플 거고, 편하게. 어. 이 상태가 뭐냐면, 어떤 상태냐면, 잡고 있고, 여기, 딱 여기까지야. 그 다음에 온몸이 같이 도는 거야. 자, 이 상태에서 계속 밀고 있어. 그렇지. 그 다음에 몸이 돌아. 얘 떨어지지 말고. 자, 여기서 돌게. 수평으로. 요런 식으로. 쭉 앞으로 밀어봐. 요런 식으로. 같이 도는 게 바디스윙이야. 그니까, 팔과 몸이 같이 돌아야 되는데, 그렇지. 요까지 올 때까지 는 니가 몸이 움직이면 안돼 그래서 오른쪽 어깨를 못 잡는 거야 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잡아봐 보여줘요 뭘 보여줘 안 보일걸 내가 치면 여기서 앞쪽을 누르는 느낌 요렇게 앞쪽을 누르는 느낌 하니까 헤드가 <웃음> <웃음> 오지 그치 딱이 방향이었잖아 아까 앞쪽 누르는 느낌이 니까 그러니까 앞쪽을 누르는 느낌 이게 아니고 앞쪽을 누르는 느낌? 그럼 얘는 지렛대랑 같이 누르는 느낌 그러면 이렇게 앞쪽으로 가고 얘는 밑으로 누르는 느낌 나 얘는 검지 얘는 이렇게 이런 느낌 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만 가는 거야 팔로 근데 너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딱 치자마자 이렇게 몸이 돌라고 해 그러니까 못 잡는 거야 근데 치고 이렇게 올라가야 돼보약차 있죠? 근데 너는 치고 돌아 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돌아도 늦지 않아 이게 갔어? 응. 레알 응. 보여줄까요? 오~~ 일어나 일어나 오. 야! 야 대박 아 근데 여기 별로다 아 맞아 어. 안 밀었어 안 밀었어 밀어주세요 아니 어떻게 한꺼번에 그렇게 여러가지를 다 같이 쳐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야지 50개 연습하고 왔어? 아니요, 라운딩 갔다 왔어요. 라운딩 가서 어떻게 찐지 알아요? <웃음> 어떻게 찼어? 아이씨, 왜 그랬어! 아, 진짜 최악이구만. 봐봐! 너, 봐봐! 엄청 넓게 나가잖아! 아씨! <웃음> <웃음> 저게 뭐냐고! 백스윙 스톱 이거 돌지마 다시 팔로만 하체 써야 되는데 하체 잘못 쓰고 있어 진짜로 돌지마 체어깨까지 올려 자 오른손 이게 아니고 자 왼손 잠깐 빼봐 자꾸 이거를 힘을 주거든 음. 어, 어깨까지 올려 하면 이게 훨씬 편할 거야 음. 근데 이거를 왜 자꾸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올리려고 해 어깨까지 올려 하면 이거야 알겠지 다시 퓨퓨퓨 그냥 거기서 한번더 돌고 때려봐 그냥 체들어 올려서 아이 잠깐 보여줄게.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네가 여기서 시작할 때 이렇게 돌기 때문에 체중이 반대로 가. 이걸 리버스 피버시라고 하거든? 하체 때문에 그래. 하체 때문에 명치를 잡아야 돼. 어디까지? 원래는 오른쪽 발가락 지나갈 때까지만인데 지금 연습하는 게 지금 하나도 못 돌게 하는 게 네가 이걸 하나도 안 돌다고 한 생각을 해도 돌 거야.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어떻게 하체가 하체가 뒤로 당기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, 여기서. 이런식으로 하체가 갈건데 너는 여기서 먼저 돌면 이렇게 된다는거야 이거 잡아야 돼 알겠어? 다시 그래서 오늘 하는거 하되 그냥 명치만 돌지마 오늘은 그렇지 그렇지 거기서 딱 그렇지 이걸 원하는거야 다시 그렇지 에이, 에이 이것도 하지마 이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다시 그냥 잡아 그냥 잡고 오늘 손만 생각해 그렇지 딱 그거야 나 이번에 진짜 멀리 나갔다 이거야 봐봐 돌거 다 돌아 봐봐 훨씬 깔끔해지고 있지? 봐봐 여기서 너는 지금 저기 보면 임팩트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이렇게 열렸잖아 여기가 근데 임팩트 때 어떤 느낌이 나야 되냐면 앞으로 밀대 우리 이거 했었잖아 기억나? 여기서 앞으로 밀대 오른쪽 어깨가 약간 이 지렛대 펌핑 우리 옛날에 물 펌핑하면 이런 느낌 나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느낌이 나야 돼 근데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잖아 방향이 좀 달라 해볼까?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펌, 이게 손 이렇게 내려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앞쪽으로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헤드만 올려 헤드만 그렇지 쭉 어깨는 계속 잡아 오른쪽 어깨 계속 잡아 지금 돈 거야 기다려 기다려 지금 돈 거야 그렇지 왼손 계속 뒤로 뒤로 빠져도 돼어 요런 느낌 엉덩이 더 뒤로 앉아 어그 다음에 일어나 쭉쭉 쭉 일어나 요렇게 어 그렇지 그걸 잡아줘야 돼 임팩트까지 다시